무거운 댄스가 아니거든요, 타란텔라는. 안녕하세요, 페니스드 나인입니다. 최근 러시아에서 연주가상을 수상했습니다. 뭐하자면 또모에서 보라노리라는 애칭을 갖고 있고요. 이름은 박시현이라고 합니다. 전는 주나인입니다. 아, 네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어제 멋지셔가지 제가 이번에 출곡은 <웃음> <쓸 곡을> 리스트의 <웃음> 파란텔라라는 곡인데요. 어, 제가 이거를 전에 한번 쳤었었는데 다시 치게 되어가지고 조언을 얻고 싶어서 또 조언을 구하고 갈게. <웃음>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네? 진짜로, 진짜로. 아, 요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음 들어보니까 테크닉적으로는 네. 되게 자신 있는 거죠. 아니요? 아니에요? 네. 왜요? 소음이 잘안 들어. 손이 잘안 돌아와가지고 네. 저는 희연 양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어요 희연 양이 이 타란텔라를 하면서 아 나는 이 타란텔라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대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행복한 연주관인 것 같아 이런,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무대 위에서 그럼 처음부터 서 다시 한번 맞춰주면 네. 돼요 이딱 끝났잖아요 이 쉼표에 있는 음, 공기가 네.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네, 네. 아, 저,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요? <웃음> 쉼표가 많잖아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 돼요 이게 <웃음> 네. 앞에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막 올라오는 뭔가 없어요. 이, 이, 이 앞부분요. 이 그리고 여기서 이 심표에서 폭발하는 거잖아요. 아, 네. 음에서 폭발하는 아니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심표에서 폭발하는 거잖아요. 네. 처음서부터 이 심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. <목소리> 아, 너, 너무 나 이거 할 거야 아는 거 같아요. 심표 하기 전에. <목소리> 그냥 조금 시간이 멈춘 것처럼.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이상한데? <목소리> 너무 부자연스러워요. <목소리> 부자연스럽죠. <목소리> 저는 요, 이것보다 이, 이 마무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조금만 마무리를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. 너무 길게 봐서 그래다 따랍 따다다다 이세마맛 있죠 여기 그냥 치면 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요것만 조금만 신경 써도 네아 이거 왔나? 네 충분히 쉬어줘야 돼아 음. 여기가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랑 엄청 다르잖아요. 네. 다른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손손님을 여기에서 부러야 돼요 여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부러야 돼요 아 마지막에 여기 아, 봐봐요 아, 여기, 문, 뭔지 아, 알겠죠 아, 음. 아, 그리고 여기는 완전 릴렉스된 손으로 여기는 무겁게 가졌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는 이소리만 조금만 더 선명하게 해줬으면 그래야지, 조금 더 달라요. 이게 너무 무거우면 안될것 같아요. 오른손이 더 가볍게, 가볍게. 어떻게 하지? 그 소리를 그냥 다른 소리로,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. 음을 치기 전에 다른 소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. 요 음색을 내고 싶은 그 음색이 있어야 돼요. 음색이 되게 다른 거잖아요. 딴 따담 따담 따람 따람 따하고 그러면은 그 음이 쉼표가 지날 때까지는 그다음에 이게 나오는지 모르셨으면 좋겠어, 시험 양이. 아, 그러니까 아예 이게 이게 이렇게 써 있는 지를 몰랐으면 좋겠어 여기 요기, 여기까지만번쳐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이런 그러니까 저도 아, 이게 있었구나라는 거는 이거 네. 딱 치기 직전에 알아야 돼요. 그래야지 그래야지 재밌지 않나요? 모르는 게더 재밌잖아요. 재밌죠, 네. 재밌... <웃음> 그 타란텔레가 타란텔레 치는 거 봤어요? 춤추는 거? 네 어떻게 쳐요 에이.. <웃음> <웃음> 추, 추, 추. <웃음> 춤을 추요 아 춤을.. <웃음> 출수 있어요? 아니요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가벼운 터치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너무 무거워요? 제가 지금도? 어, 무겁다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우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제가 느끼기에는 음. 근데 시현이 형은 어떻게 느끼는데요? 제가 봤을 때 무거운 댄스가 아니거든요, 타란텔라는. 이태리에서 막 사람들이 잔치할 때막 이렇게 쉬면서 그런 춤은, 춤인데 너무 무겁게 가면 타란텔라라는 춤과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닌 것 같아요? 맞는 것 같아요. <웃음> 진짜요? 네. <웃음> <웃음> 그럼 한 번만 해주세요. 음. 여기는 이거, 이거. 이게 달리면 첫음은 첫 못할 수가 없어요, 맞죠? 네. 끝음도 잘 돼요. 네. 안 되는 건두 번째 음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음을 생각하지 않아고 뭉쳐요. 그럼 만약 두 번째 음을 생각하면 생각만 하면 돼요, 그냥 진짜로. 달라져 요 이게. 그죠? 그 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날개 달린 구두 있잖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아아 g 아, 네. 심표를 지켜주면서. 저는 훨씬 더 좋긴 해요. 어, 좋요 좋은 것 같아요. 아, 네. 다음. 이거를요, 이, 이 바람, 이거 하는 것처럼 그냥 해주세요. 그래 다음. 짜란. 저런 음. 음. 음. 음. 음. 이거 할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? 프레이즈도 좀 연결도 잘안 안 되는 것 같고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호수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는 저는 딱 들었을 때딱 눈을 떴는데 굉장히 예쁜 호수가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멜로디인데 왼손은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시간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손과 왼손의 네, 시간이 그 약간 호수 같은 데 가면 은그한 순간이지만 바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다르고 물이 찰랑이는 그런 시간도 다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 손을 풀수 있어요. 간 다음에 이렇게 쉬고. 여기 피아노서부터 피아노서부터 조금 더한선이 그려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현 양이 이걸 할때 힘들어하는 게 부분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실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제가 아까 전에 요+ 요런 데는 힘들어 보이지만 솔직히 이거는 그냥 심 풀고서 할수 있잖아요. 이거 한번+ 한번만 해줘요. 안 믿는 것 같은데? 아니요, 믿어요. 여기+ 여기 그냥 심 풀고. 솔직히 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 여기는 그냥 힘을 라쳐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서 딱 멈춰줬으면 아 좋겠어요 왜냐면 은 여기를 조금 늘려야지 마무리가 조금 더 멋있겠지 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<웃음>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로 <웃음> 감사합니다 네 저도 더 열심히 연습할게 저도 잘 쉬면서. <웃음> <싶어요>. <웃음> 아, 오늘. 어, 네. 아, 진 <웃음> 진짜 무모한 거 있으면 더 풀어볼래요? 아늘저 약간. 중간 <웃음>